네. 다들 이제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는 건데, 아니, 비디오를 올려드려서 안 오시나?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일단 우리가 준비한 거, 끝까지 가야죠. 네. 저는 회사에 휴가를 지금 이틀 냈어요, 이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헤비해가지고, 아,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약간. 후회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해놓으면,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 할 때는 준비하는 게 괴롭고 이래서 일단 하고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비디오가 이제 올라가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시작하기 전에? 질문 채팅도 좋고요. 일단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우리. 네, 네. <웃음> 네, 그 당연하죠. 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메일 주시거나 뭐 그러면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궁금한 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을 주시면 은 제가 이메일로 답하는 거나 뭐 댓글로 시, 답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아, 그렇, 좀 이렇게 유익한 부분들은 제가 잠을 못 자서 지금 말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 뭐랄까 그 뭐야 그 만들어서 비디오를 만들어 놓, 놓,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좋을 것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질문을 주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은 <웃음> 다른 사람들 볼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아, 참고로, 제가 지금, 내일, 앞으로 5, 6이 남았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는 4일차고, 그 다음에 5일차, 6일차가 여기 있는데, 지금, 가능하다면, 이거, 이거 전에 이제 영어 버전하고 지금 한국어 버전 하는데, 해가지고, 만약두 개를 하루에 패킹할 수 있으면 내일 그냥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내일?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스케줄 잡으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 내일 한번 끝내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제가. 시간 안에. 그래서, 그, 어쩌면은 내일이 마지막 워크숍이 될수 있다. 근데, 내일은 이두 개를 동시에 이제 진도를 나갈 거다. 그래서 비디오를 두개 딱딱 나눠갖고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죽이기 전도돼서, 어쨌든 이거 빨리 끝내야지, 네, 살것 같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뭐라, 뭐랄까요. 지오메트리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 특별히 오늘은 클래스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 다루고 하면 이제 클래스 쪽으로 공부를 하겠죠. 하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클래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정말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 기 뉴욕에서도 그렇고, 그걸 하는 팀 애들이랑도 제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t t 코아 뭐 런치박스 이런 거 아시죠? 거기 만든 팀도 제가 놀러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조금,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과 어떻게 보면 이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나의 디자인 경험과 인투이션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클래스 부분은 제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버뷰를 세개를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할거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지오메트리 클라스를 어떻게 만드냐 그 데이터 어떻게 다룰 거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워크샵 같은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예요 vector, point, line, area, c o 이거 다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하면은 오늘 코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오버뷰를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어,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 때 작업을 했거든요. 이게 어, 16년도 맞나? 16, 16년도 맞을 거예요. 어, 예. <웃음> 그니까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디벨로퍼 회사가 그 알비 그러니까 마구잡이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바운드 사이트를 갖고 거기에 가장 많은 파킹 가서 패킹하길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거기 싱가포르 법이 있고 거기 프리캐스트된 모듈라지는 것도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아 저희가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특별히 이 제가 제 알고리즘을 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개 어떤 룰도를 주고 이제 어떤 뭔가를 찾았죠. 사실 제가 비디오에 자세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를 보세요. 네,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시간 세이브 하기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옵티머한 값이 있다, 이건.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최대한 갖다 붙여놓는 거다. 그렇게 어떻게 과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건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건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뒷부분 보시면은, 아, 어, 이제 제가 이거를 웹으로 임플멘테이션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아, 어,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죠. 가장 흔한 알고리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패라메터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벨로퍼들은 그냥 옵티멀 값을 갖고, 갖길 고갖 원하고 베스트를 갖길 원하고 디자이너들은 약간 이제 자기가 그 패라메터로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었다고 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리서치를 했던 부분인데 비디오에서 <웃음> 해놨습니다 네, 반복되는 얘기 해봤자 시간 바쁘신 여러분들 자 시간 뺏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두 가지 다른 목표가있다 기둥은 어쨌든 지, 이 천장, 그러 그러니까 뭐라죠 그 지붕 아닌데, 그러니까 천장, 하여튼 실링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은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파리클들은사람들의그 최적 트리를 이제 이렇게 표상을 하는데 이제 걔네들은 그 벽을 밀어내고 해서 이두 개의 다른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옵티머한값에 근접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가짓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하 그것만, 그가짓수만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파라멘터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컬렉트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뭐, 그 제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한 안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제 픽스된 공간이 있고 보이드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안 안에서 과연 얘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최적의 스타일러지를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그라 a 포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f a b r i c a 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마컵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하버드 건축대학원 그 졸업 논문으로 작업을 한 프로젝트인데, 결국에는 그, 뭐랄까요. 그 오브젝트, 3D 오브젝트를 어떻게 그, 요즘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것들을 통해서 기계가 좀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보볼수 있겠냐. 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는데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트레인 시키는 파트죠. 이건 사실 뭐, 뭐 신경닝 네트워크를 활용해갖고, 각각의 파이미메터들을 트윅 하는 거죠. 피팅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뭐, 딥러닝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우리 디자이너 갖고 있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데이터 세트를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라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오브젝트들을 2D로 만드는 거, 픽셀라이즈 시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트닝 시키고, 이제 아웃풋을 프리딕트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니스를 정의를 할 거냐. 사실, 제 친구가 또 머신러닝 관련돼가지고, 이거 워크샵을 해가지고, 저도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트레인, 트레인 데이터, 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이 데이터에 피팅시키는게 머신러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준비된 데이터가 바이어스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럼 거기서 어떤, 어떤 부분이 크리에이티브 있으냐, 크리에이티브티가 있냐. 그, 니까 그, 창작, 그러니까 인간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과연 기계가 어떻게 할수 있냐, 디자인성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 저도 배우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뭐냐면 에러였거든요, 에러. 에러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서 피팅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에러가 나왔을 때 이거를 크리에이티브 하다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막, 막, 마구잡이로 에러가 나오면은 뭐 크리에이티브냐? 그럴 수도 알 수, 있, 아니, 아니, 아닌 거죠. 왜냐면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인간이 판단했을 때 봤을 때뭐 밑쪽으로 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측면에서도 어? 이거는 새로울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러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랭킹 시스템을 정하고 랭킹 시스템에서 걔네들을 브랜딩 해가지고 이제 그 베리에이션들을 뽑아내는 과정들이죠. 거기서는 뭐 정말 이상한 것도 있을 거고 거 그나마 뭐 예를 들면 뭐, 볼만한 것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 개념이었구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예를 들면, 인플플멘테이션 네, 사이드로 보면, 이게 뭐, 아이, 아이폰이나 이런 걸 그리면은, 거기에 가장 피팅되는 것들, 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피팅되는 것들 찾아주거나, 이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오브젝트들을 블렌딩 해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주는, 예, 그런 식의, 이제, 이거 디지털 마크업을 한 거고, 실제 만든 건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피시스 작업이고 이것들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 결국에는 이게 다 지오메트리거든요. 사실 우리 전에는 데이터 뭐신텍스 배웠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배웠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오메트리 관점으로 데이터 볼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우 c s b c s b 매트릭스 봤잖아요. 그거 그냥 숫자로 보이죠. 시 이거 지오메트리예요. 디멘션이 n 디멘션이 있는 지오메트리로 볼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벡터라이즈 시킨 거예요. 벡터가 세 개만 값이 있는 게 아니라, n 넘버 값에 그 하나의 어떤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그 벡터들 값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오메트리 상으로, 위치 상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3차원이 아니라 디멘션이 맞게끔. 그게 사실 거기서 라인을 긋는 게 멋있는데, 건 어쨌든 다 리니어 알지브라 쪽으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기서 뭔가 할수 있거든요. 결국엔 지오메트리 트라블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지오메트리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할때 우리가 프로시저한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프로시저디자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이 있으면 이제 또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냐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프로그래밍이 사실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가지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또 없어지고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익숙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 펑션들을 디클레어했죠, 선언했죠. 그 다음에 그 펑션들을 콜하면서 뭔가가 안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라이노 스크립트 혹은 라이노파이썬이 익숙하다 그러면 펑션을 프로그래밍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다그 펑션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프로시저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있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혹은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이런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혹은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OOP 설명을 할때 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고대 그 소피스트들 알죠? 그리스의 어떤 그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먹물을 많이 먹은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 사고를 한 건데 그때 당시 이 물, 그러니까 지금 흐르는 물과 5분 전에 흐르는 물과 다르다고 그때부터 사유를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소피스트들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소피아 이런 이런 일만 이런 많이 진짜 어떤 지혜나 이런 거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관념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있나 봐요. 그하이럭키가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나요? 사람이? 사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제 이름이 이남주거든요. 이남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관념인가? 동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 고양, 고양이도 존재할까? 어쨌든 가까이 개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은 아... 자동차가 존재할까요?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현대, 뭐 K7, 뭐 BMW 어떤 차그차종 모델이 존재하는 거지 자동차는 라어쩌면 추상 명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디자인 하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디스커션 좋아하시니까 저도 저도 이제 뭐이 컨텍스트에서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은 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논쟁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추상화 시켜서 이것들을, 어, 사실 내일 좀더 자세히 할 건데, 추상화 시켜서 얘네들의 관계성을 정의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브젝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플멘테이션으로, 어, 이제 우리가 포인트, 이제, 뭐야, 라인, 벡터 이런 것들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탈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니까, 이제, 여기 보면,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보세요. 네. 이거 한번 쭉 보시고, 타이핑 쳐보시고, 이건 내일 또볼 거니까, 일단 제가 넘어갈게요. 일단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벡터. 벡터를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벡터는, 이제, 사실, 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를 나왔어요. 수학, 영어, 이런 거를, 저는 수학을 거의 3살 넘어서부터 공부했거든요. 이거 컴퓨테이션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벡터나 이런 지오메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친해져야 돼요. 정말 친해져요.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수식들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상상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을 이제 해버릇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건다 벡터거든요. 모든 것들 은 네. 생각해볼까요? 라인 두 개의 점 연결하는 벡터잖아 상상할 수 있죠. 면 다듬으면 되잖아요. 3개 이상 벌티시스가 모여가지고 메쉬들도 마찬가지고 커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벌티스가 있고 이 웨이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커브도 그냥 커브지 컴퓨터는 커브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쪼개요. 다 미분해가지고 그냥 화면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을 기억하는 게 없으고, 네. 그리고 이제 폴리곤 모델링이라든지 메쉬 모델링 같은 것도 컨버트하게 되면 결국에는 확대 해 보세요. 아무리 둥글어도 다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각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커넥티비티는 삼각형으로 이제, 뭐, 그건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어떻게 정리한다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점이다. 점으로 다 모든 걸포상시킨다 사실 또 점을 이해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코디넷 시스템이거든요. 코디넷 시스템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왜냐면 점, 저, 그러니까 코디넷, 점이 코디넷 시스템 위에 살고 있고, 코디넷 시스템 자체가 이제 나혀요 움직이거든요. 이 자체가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선을 그렸어. 근데 이, 이 캐테시아 코디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수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뭐랄까요. 이 평면 자체가, 이 그리드 시스템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내가 직선을 그리, 게 되면은 커브가 만들어지지. 직선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디넬 시스템 자체가 트윅이 되면은 그 안에서 쉐입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3차원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될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건 자세히 이제 이야기 제가 드리고, 어쨌든, 벡터가 중요하다. 벡터는 우리가 꼭세 가지 넘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n 넘버 이상을 쭉 벡터라이즈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요즘 많이 하는 그런, 그, 센티멘트 어나이시스라든지, 아니면 문자 있잖아. 워치백이라고 있어요. 워드를 벡터로 바꿔주는 거. 그런 것도 다 벡터라이즈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단어를 카타시안, 카타시안 코디상좀더 깊은 그엔 넘버 이상의 디멘전 안에 워드들을 가까운 것들을 브루핑 짓는 거예요. 그런, 그런 기법들인데, 그것도 다 벡터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결국 다, 뭐신러도 뜯어보면 다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거기도 리니어 리그레션도 결국에는 다 공간이죠. 결국에는 다 프로젝션, 서 Y 프로젝션 하려면, 그, 그, 코디넷 시스템이 있어야지 어쨌든. 아,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3 개, X, Y, Z. T. 그리고 얘를 가지고, 디렉션을 표현하고, 혹은 마그네트를 표현하고, 혹은 어떤, 그, 뭐, 뭐 프리치션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까 아뭐 빌러스리 뭐그 다음에 뭐, 뭐, 뭐 하튼 튼 여러 가지 그런 텀들이 있죠 네?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렇게 벡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 라이노에서도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 그 맥니엘사에서 그런 것도 있고 <웃음> 하튼 뭐 많이 있으니까 벡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심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컬러.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결국 포인트랑 컬러거든요. 제가 제 NJ 스튜디오, 아 NJ 채널 하면서도 앞부분에 컬러를 굉장히 앞에 강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 컬러로 우리는 그 덱스도 판단하고 컬러로 형태를 결국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컬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컬러에 대한 인포메이션, 컬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역으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그 도시 데이터라든지 건축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컬러로 레프레젠테이션 할 거라는 전략을 짜는 게비주얼라이저를션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음, 그 중에 이제 f a l s 라는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그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많이 익숙한 것들 있죠. 여기.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컬러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든 간에, 그러니까 데, 일단, 유머닉, 화 시키면 결국 숫자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노말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 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든지 그 다음에 0부터 뭐 1까지라든지 뭐 그건 어쨌든 그 기존의 어떤 어떤 그 시스템에 맞는 대로 이제 정규화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이걸 뭐 우리 다음 시간에 들겠지만 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안에 이제 어떤 커브들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환경에서 X랑 Y로 프로젝션 해가지고 답들 갖고 오는 건데 그런 걸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그래프로 그려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색, 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False Color. 예를 들면 Energy Analysis 하거나 아니면 Structure Analysis 하거나 이럴 경우에 False Color를 많이 써요, 사람들이. 특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쪽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c 그 o l 는 Representation 해주는데 어떤 색이라는 그런 어떤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령 이제 무지개색처럼 이렇게 쭉 색도 있어서 이, 0부터 1까지면은 이 변화를 감지하기 가쉽지 않잖아요. 뭘 스케일을 주거나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를 어, 어쨌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 비주얼 라이제이션은 비주얼 랭귀지로 리뷰얼링 시키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0이랑 1. 우리가 어저께 그 서클 오실레이션 하는 것도 보면은 스케일이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컬러 레프레젠테이션 특히 컨셉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면은 좀더 우리가 그미묘한그 데이터들을 좀더 리뷰얼링 하기 편하다. 그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컬러랑 벡터랑 같이 봐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컬러가 RGB잖아요. 그죠? 벡터도 XYZ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컬러 할 얘기 많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일단 여기 이제 벡터. 자, 벡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죠. 자, 일단은 벡터를 그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많이 우리가 표상을 시키죠. 네. 그래서 뭐, 어 r 이 a y 로 해도 되고, 그냥 세 개, 3개, 어쨌든 세개 넘버로 우리는 이거를 표상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어 r 이 자체를 v e c 로볼수 있겠죠. 이 자체가 사실 v e c 이게 이제 v e 라고는 v e c t 로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야.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뭔가 더커스터마이징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제가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람. 사람이라는 어떤 큰 추상화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으면, 여기서 남주를 한명 만들었어요. 남주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남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남주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를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랑 비헤드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랑 비헤드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뭐겠어요? 이름, 뭐, 키, 웨이트, 그 다음에 뭐야, 어떤 뭐, 그런 것들, 뭐, 주소.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 그죠? 프로퍼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먹다, 뛰다. 사실 제가 이거 클래스 마 클래스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는 제비디오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네, 제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시리즈, 약초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뛰다, 걷다, 먹다. 이건 뭐죠? 행동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먹다를 했어,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겠죠. 그러면 레이시난 프로퍼티가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퍼티를 만들고 이 프로퍼티를 트윅할 수 있는가 이 바깥으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펑션 자체가 자기 데이터를 트윅할 수도 있고 외부에 반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라지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딜파일 할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정보들을 어떻게 딱 통제를 할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상화를 시킬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내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마이 벡터를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 텍스에요 따라가야 돼 네. 그래서 얘를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아주고 사실 이게 미니멈 미니멈 m 카이어먼트 이런 식으로 벡터에 얘까지 지워줘야지 오케이.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하나 만든 거야 우리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콘스 아 t 해가지고 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뭐 키, 뭐뭐 뭐 줬잖아요. 이렇게 제이 i o 딕셔너리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디파인하는 거랑 굉장히 흡사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리어블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벡터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사람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 이름, 키, 몸무게, 뭐야 주소, 뭐 이런 것처럼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 스 n s t r u c 하고 이건 문법마다 다른데 타 y 스크 s c r 에서는 어쨌든 c 스 n s t 라고 해주고 input value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건옵 o p 안 줘도 돼요. 왜냐면 제가 값을 줬잖아요. 기본값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this라는 컨텍스트는 뭐냐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는 있걸 가르치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this x를 하게 되면 이 x는 얘예요. 그리고 이 x는 얘야. 자바라든지 C샵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디스 컨텍스트를 암묵적으로 쓰거든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이게 연결이 돼요. 근데, 파이썬은 셀프로 쓰고, 디스 대신에. 근데, 타입 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익스프리스리 명시를 해야 돼요. 디스랑 컨텍스트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미니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스태틱도 있고, 여기 뭐, 펑션들이 보이죠? 펑션들.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밑에 보면은 제가 new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new. 이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오브젝트, 그러니까 새로운 영어로 얘기하면 인스턴스거든요, 인스턴스라고 그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클래스. 얘는 클래스는 뭐냐? 하나의 템플릿이야. 템플릿. 이 템플릿에서 우리가 공장에서 빵빵빵 찍어내는 거 조형, 물틀처 빵빵빵 찍어가지고 찍어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100A라는 거죠. 100A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보니까, 점 찍고, to string, to json이라고 나왔죠. 우리 되게 익숙하잖아. 점 찍고 들어가는 거, 단 n o t a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가 뭔가를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어,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p a r e n 열고 p a r e n 닫았어. 이말인즉는페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중괄호로 scope, 그 영역을 정해주고, return value가 있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 이 클래스, my vector 클래스 안에는, 투 스트링이라는 함수는 누가 만들어놨고 제가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놨고 거기에는 리턴 변 e 가 있는데 그게 스트링이네라고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리스트 만든 다음에 다 하고 램스 찍었죠. 그리고 그리고 그냥 어떤 캐릭터를 쭉 모아서 스트링 문자를 썼잖아요. 거기서 점 찍고 투뭐 어퍼케이스, 로우케이스라고 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어 걔네들도 다 클래스였네. 네 맞아요. 걔네들 다 클래스였어요. 누군가 만들어놓은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투스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자 세이브를 시키면은 아 이게 왜안 될까요? 자봅시다. 자, 리프레시 한번 할게요. 리프레시 한번 하고, 이렇게 열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포즈 하니까 얘가 0코만큼만 나왔죠. 그냥 어린 그냥 어 혹은 l i s 인데 우린 얘를 벡터로 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 일단 얘를 선언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 게 지금 투스트링 하니까 얘가 나왔죠. 그냥 하나의 문자로 나온 거야. 그냥.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제가 t 제이 s 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t 제이 s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리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딕셔너리 만들었죠, 제가. 그 딕셔너리 키-밸류 페어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패키징에서 밖에 던져준 거예요. 왜? 물어봤잖아요. t 스트링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v e c b라고 만들어서, 사실 u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3-2-5라는 새로운 벡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뭐 라이노,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제 아, 맥스 스크립트라든지 마야 맨 스크립트 혹은 마야 파이썬 이런 거좀 익숙하신 분들은 거기 있는 거우리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결국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냐? 더 많은 파스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야지 돼요. 이제 좀더 뭐랄까요. 아, 좀더 경쟁력을 갖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툴에 제한을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하려면 그저 그런 어떤 그 아, 뭐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경험상 말씀드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게 뭐냐면 여기는 U자도 안 들어가고 바로 MyVector 하고 다쳤네요 마치 이건 이거랑 똑같아. 보시면은 매스 있잖아요. 매스 그죠? 이건 뭐냐면 매스는클래스야 그리고 여기 안에 f u n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f u n 은 뭐냐? 인스턴스 펑션이 아니라 스태틱 펑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은 얘네들은 스태틱 펑션이요 왜? 그냥 내가 이 MyVector라는 주조물로 꽝 찍어서 만들어낸 애들은 다 얘네들 갖고 있어. 내가 만약에 만 개를 만들었어. 그럼 만 개의 펑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메모리 쪽금 비효율적이겠죠. 네? 하지만 스태틱 같은 경우는 이, 이 컴퓨터가 이제 돌게 되면 얘가 먼저 메모리 올라가고 기억이 안나 10명형인지 어쨌든 어디 영역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얘는 이 클래스에서 이스태틱 펑션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예.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제가 얘스태틱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냥 인스턴스 펑션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메모리 여전히 되는 거겠죠 비효율적이겠죠 자 어쨌든 스태틱펑션에서 y b a c k 하고 d i s t a n c e 로 들어가게 되면 음 얘의 인풋이 지금 뭘까요? 인풋이 이 클래스 잖아요. 이게 인스턴스 잖아여기 어떤 만들어진 오브젝트 잖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를 지어주면 은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디스턴스가 나오는 거죠. 디스턴스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디스턴스 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가 9.113863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디스턴스, 위키, 백과 가보면은, 이제, 항상 상상을 하세요. 이 공식을 보면서 상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임플멘트 해놓은 거예요. 각자 포인트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제, 포인트에서 이, 이 X 각각의 요소마다, 어, 이거죠. 천, 이천 이걸로 했거든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뺀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하고, 제곱을 마이너스 플러스는 일단 플러스 되겠죠. 걔들 다 더한 다음에, 또두워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그 디스턴스를 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고 친다면 어디든 다 인플리멘트 할수 있겠죠. 파이썬에서도 할수 있겠고. 그리고 뭐 맥스스크립트라든지 뭐 파이썬 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뭐 C# 다할수 있겠죠. 플랫폼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스메릭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매스메릭 오브젝트는 어디든 돌수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그 렌더러에 맞게끔 바꿀 거예요. Three.js 혹은 뭐야 Canvas 아니면 Grasshopper 쓴다 그러면 라이너 자체에서 그냥 오브젝트 만들어서 렌더링 해버리면 되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결국엔. 그게. 네,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선생님, 질문 네그 네. 채팅창에 어떤 분이 질문 을 올려주셨는데 그네 여기 인... 보면은 스태틱 함수형과 인스턴스 형 변수 정의할 때 let과 const 같은 개념인 건가요? 어,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내일 배울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두 가지 큰 영역을 레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렛과 콘스트의 개념을 알고 계시잖아요. 렛은 우리가 오버라이트 할수 있는 거야. 업데이트 할수 있는 거야. 그죠? 콘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콘스탄트 밸류야. 그 예를, 그냥,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전기가 나갈 때까지 그 밸류를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이 그러니까 이프로그래밍조금좀 다른데 자바스크립트 즉칼스크립트는요 오버라이 가능해요. 예, 오버라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런 방식도 있어요. 내일 배울 거예요 인히어턴스라고 해서 이제 뭐 스트랙 클래스에서 뭔가 를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콘크리트 클래스에서는 그걸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동물들이 달린다라고 하면 사람은 달린다고 하면 걷잖아요, 두 발로. 꼭 걔는 네 발로 뛸거 아니야. 고양이도 네 발로 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는데 그러니까, 결과는 다른데, 그 형식은 동일하게 갖춰야 되는 경우, 상위 클래스에서 뭔가를 디파인하고 밑에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해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렉과 콘스트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테틱 펑션과 인스턴스 펑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테틱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클래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펑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에서 다 쳐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레벨일 수 있겠고, 물론 뭐 컴퓨터사에서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고, 물론 약간씩 그, 뭐랄까요. 그, 광조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 정도로 설명하면 큰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태틱 펑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의 딱 기능들이 그 클래스에 그냥 딸려 있는 거예요. 되게 스페셜한 애들인 거죠. 걔네들. 오버라이트 할수 있을 거예요파워매다다켓 다른데 아마 자바스크립 스크립트는 오버라이트가 능할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펑션 같은 경우는 얘들 만약에 실행을 하려면 반드시 뭔가 오브젝트를 만든다면 그 밑에서 값을쳐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좀 달라. 네. 어, 네 이해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질문하신 분이 이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약간 질문이 좀 잘못된건데 어쨌든 왜냐면 지금 이거 처음에 이걸 이해하면서 이 정도 질문 주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해력이 빠르신 건데 스 t i 펑션과 인스 t i 펑션은 이게 어떻게 액세스해야 하는 이야기인 거고 렉카 컨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중에 오버라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 데이터나 정보가 완전히 p r o t 돼가지고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알수 있는 거는 얘를 지금 어, 스태틱으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디스턴스를, 이 디스턴스 이디션은인스턴스함수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거 그냥 해보죠. 한번 같이. 아니다. 이 뒤에 뒷부분에 있다. 예, 그래서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시간이 우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컬러. 컬러는 사실 벡터랑 비슷하게 볼수 있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 더 있겠죠. R, G, B, A에서 알파, 알파 정보가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어, 좀 다른데, 아, 그, 그니까 이제 쉐이더 랭귀지 같은 걸 하게 되면 다 노말라지 된배류을 쓰거든요. 0부터 1. 근데 지금 뭐 2호가 된건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사이즈 때문에 2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라든지 그냥 좀 약간 디자인하시는 분들을 하면은 거의 컬러 밸류를 하게 되면 255, 255, 255 하얀 색깔, 영영 하면 검정색 이렇게 간습적으로 굳어진 건데 일단은 뭐 알파 밸류 같은 경우는 그 0부터 1까지 쓰죠. 0.5 하면은 절반만 그 투명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동일하죠. 클라스 해가지고 컬러라는 걸만 이름 만들어 놓고 중간으로 사실 e T N 필요 없고, 요게 가장 미니멈 그 뭐랄까요 리카이멀먼트죠. 여기 있어야지 클래스가 만들어지니까. 그다음에 딱볼수 있어요. 어, 노멀라이즈드. 그러면 얘는 분명히 정규화시키는 거겠네. 해서 당연히 250으로 나누게 되면 0부터 1까지 스케일 다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이 값을 리턴해 주는 거야. 네, 리턴해 주는 이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전 전에 이제 수업할 때 제가 갈 깜빡하고 잘못 만든 건데 여러분 이두 개가 뭐가 다른지 저한테 설명해줄 수 있나요? 두 개가? 쳐야겠다. 뭐가 뭐가 다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객체와 배열인가요? 네. 하나는 객체고 하나는 배열로 나온 건가요? 둘다 아웃풋은 똑같아요. 둘다 아웃풋은 똑같은데 이건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은 일단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디스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255를 다 나눠서 어레이로 패킹을 한 다음에 얘를 리턴 시켰죠. 그만인 즉슨 결국 결과 값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그냥 던져준 거야. 근데 밑에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이 equal sign을 통해가지고 이 정보 값 자체를 바꿔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내포하고 있는 그 어떤 특정 컬러 값, 그 값은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그 값들을 실질적으로 노말라이즈를 시켜, 그 다음에 그 값을 저장해. 그 다음에 저장값을 그냥 여기다 패킹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쓰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 속히 그냥 원본 데이터가 트윙이 되는 거고 이거는 원본 데이터 이클래스 갖고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아웃풋만 노말라이즈 가지 건져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과정의 전후만 다르다는 말씀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여기 255, 255, 255를 넣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컬러는 지금 255, 255, 255가 들어갔겠죠. 하얀색. 네. 네. 네. 제가 이거를 노말라이즈해서 이거, 이거를 제가 리턴을, 그러니까 이 펑션을 엑시큐션하게 되면 제가 받는 값은 1, 1, 1이겠죠. 네. 노말라이즈 시켰으니까. 네. 네. 근데 그리고 동시에 이 이 오브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RGB값도 1, 아, 255, 255, 255일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계산 안 했으니까. 저장 안 시켰잖아요. 네 왜냐면 이퀄 이 a 사인이 없잖아요, 여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원본 데이터는 손상 안 하고 걔는 0부터 255까지 존재해. 근데 여기서 이걸 노멀라이즈시켜서노멀라이즈는 값만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끝. 근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시킨다면 그 값을 저장해 오브젝트에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하게 되면은 노멀라이즈 된값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오브젝트를 인스펙션 해 보잖아요. 그 걔도 값도 111을 노멀라이즈 되어 있을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이. 이해 되셨죠? 네 네. 그, 그게 중요한 컨셉이니까 그러면은 그 음.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되기 전하고 후인 거를 같이 봤는 거 받는 거 하고 그리고 어, 다된 거를 받는 거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얘를 실행하면 원본 데이터상상이 없는데, 얘를, 데이, 얘를 실행하면 원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면서 리턴, 리턴 값도 준다는 거죠. 클리어하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왜냐면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에이전베이스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 막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막 이런 식의 것도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제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할때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A랑 B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화해라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정보가 서로 싱크크가 그러니까 돼야 돼. 싱크로라이즈가 돼야 돼.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얘가, 얘가, 얘가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얘가 움직인 거 디텍트하고 디텍트를 해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스스로가. 뭐 움직였네 라고 딱 보고 알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방법은 얘가 움직인 다음에 얘한테, 얘 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나 움직였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게, 이게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이게 싱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만약에 전체적인 내 필라소피를 바뀐 사람이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바꿀 사람이 얘기해주거나,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네. 예를 들면은 네. 그런 거야. 내가 돈을 빌려줬어, 누구한테. 은행이 저기 있어. 내가, 너, 내가 너한테 내가 너 돈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걔가 어난 너한테 돈을 받았어라고 그 기록을 은행에서 보여주는 게 받은 사람이 그걸 기록을 보낼 거냐.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고 내가 적어놓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적어놓은 거냐이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컴퓨테이션을 디자인한다는 게 결국에는 진짜 되게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되게 명백, 명, 그러니까 명백하게 명가 백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텝들을요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every single action들을 다 명시해줘야 돼요. 그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다 짜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은 이제 우리 미팅을 하는데 이제 너 얼마 큰 작업을 했어? 물어보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 작업이 87.56%가 끝냈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56%는 뭐냐고 그 설명을 또 해. 아, 근데 물론 대충 얘기한 를 거겠지. 근데 어쨌든 사고가 그렇게 돈다. 그런 애들은 그냥.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두 개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완전하니까 딱그 차이. 데이터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니 그래서 이런 것들 할때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정말 데이터만 포함시킬 거냐. 그러면 데이터만 포함시키는 클래스만 딱 만들어 놓고 정말 이 클래스는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애들을 업데이트하는 클래스야. 그럼 그거만 딱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세퍼레이트 시켜야 되거든요. 그 컨소안과 그 그러니까 뭐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수 있는 문제들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도미노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 중간 에 댐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댐이 무너졌을 때도 도미노가 다 무너지다가 이쪽에 딱 걸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아이솔레이션 이쪽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그렇게 프어블럼들이라든지그그 그 디자인 플로우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개는 어마어마하게 큰차인데 어쨌든 이거 제가 일부러 일단은 이렇게 안 지우고 놔둘게요 이렇게.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을 두개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네. 자 그래서 어, 다 컬러가 있고요자 RGBA 있고 노말라지라는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ToHex라는 hex, 그러니까 hex Value로 Convert 시켜주는 펑션이 있고요 복잡하다 그러면 공것만 보면 돼요 인풋이 뭐냐? 아웃풋이 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이건 to x value 해주는 거고, 이거는 hsv, 휴 u 출 s a t u r value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RGB 값스 컨버트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이뭐 복잡하잖아요. 괜찮아요. 인풋 밸류 없네? 그냥 e x e c u t 시키면 되고, 아웃풋은 뭐냐? hsv, 휴 u 출 s a t u r a t value고, 어, 0, 0부터 1까지 n o r m a l i z 된 메뉴네 라고 이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컬러에다가 RGB 해가지고 255를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뭐냐?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얘를투 헥스랑 투 HSB 하니까 지금 제가 헥스로 읽는 거 같이 되었죠. 앞에 게 R, G, B라고 그리고 이거 16진법 쓴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1, 2, 3, 4, 5, 6, 7, 8, 9, 10, ABCDEF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이렇게 커피 해가지고 뭐. 구글링 해 봐요. 자. 음. 빨간색 나오죠?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하자.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린 퓨엄 오브젝트짜는 거야. 매스네틱 오브젝트짜는 거야. 요 네, 어떤 다른 디펜던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아, 어, 이거는 0 1 1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휴는 0이고 새츄레이션과 밸류가 1 1로 들어갔을 경우는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HSB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 지금 여러 가지 컬러 밸류가 있죠. 제가 예전에 그 화장품 관련된 친구, 그 뭐, 데이터 트레이닝 해줄 게 있어서 봤는데, 그게 걔네들은 랩을 쓰더라고요. l 이 b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서 화장품 연구하는 애들 색이 되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걔네들은 LAB라는 걸 쓰구나. 저는 이걸 재작년에 알았어요. 어쨌든, 여기 휴스에 최신 밸류 있죠. 0, 100, 100 있죠. 노멀라이즈 됐으니까 1이죠. 그래서 요 색깔이 나오는 거고,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색을 막, 막볼게요 해주고 어쨌든 데이터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컨버전이에요. 데이터 컨버전인데 디프런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요 헥스 밸류 가져 가지고 p paste. 색이 있잖아요. 되게 되게 이제 좋은 데이터 스톡처에요 약간 이렇게 다크 그레이 한 이런 색깔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주명도 해 가지고 하면 아마 되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같이. 자,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투명도가 있었나? 일단 봅시다. 자, 컬러고, 벡터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휴스의 최신 밸류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넘어가서, 0.3, 0.7, 0.3 정도로 찾아볼게요. 0.3이었죠, 이거. 0.3. 그러니까, 이거 0.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 안 나오네. 자, 봅시다. 아하. 쇼주고 슈세추에이션 벨류, 슈가 0.3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아마 100을 뽑혀야 되나? 이게 지금 맥시멈이어야슈세츄에이션 벨류, 360이네. 아. 제가 시몰레이션 레프젠테이션 하는 걸 제가, 이거 사실 제가 쓴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잘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뭐랄까 지금 노말라이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지금 0부터 1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갑시다 0부터 1이니까 얘는 지금 0.4니까 3분의 1 정도까지만 슬라이드로 움직여, 움직여 보죠 네. 아이 정도 이 정도쯤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3등분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럴, 이럴 때리맵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리맵에 대한 펑션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0.7이죠 이것도 거의 3분의 1 정도 같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보다 좀더 가면 되겠네요 리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다 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얘는 한요 정도쯤 갔고 얘는 한 3분의 1보다 좀더 갔지 이 정도 네. 동의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것도 이 0부터 1, 1이어서 0.3인 이 정도고 0부터 1에서 0 4보다좀더 많이 갔잖아요 0부터 1까지 보아서 0.7이니까 이 정도쯤 되겠죠 네. 이게 지금 맥시멈 밸류가 100, 100, 100이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백백백이니까 100, 100, 우리는 지금 일로 노멀라이즈 됐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는데 지금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는 지금 360으로 스케일링이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걸 할 수는 있긴 있겠죠. 여기 H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360 곱하고 여기다가 100 곱하고 여기다 도100 곱하고 자, 보죠. 그럼. 그럼 이제 120 나오죠. 자, 보죠. 120 나오고. 그 다음에 75 나오고 75 7 나오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나오죠 지금 이 색깔이 이 색깔과 같다고 라 이제 아, 그러니까 완전히 같진 않아요 네, 완전히 같지 않죠요희가 이걸 해봤는데 일단은 그 RGB를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이게 왜 편하냐면요 어떤 컷, 이 휴스 시치 밸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색깔을 딱 정한 다음에 이걸로 스케일 다운하거든요. 이걸로. 요걸로 하거나, 요걸로 어 이제 그니까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츄레이션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로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갖고 얘를 컨버트한 다음에 RGB로 바꾸면 약간 바뀌는 것들을 제가 좀 경험했어요. 었그 전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콘스그 구조, 구조, 막, 이제, 텐션, 컴프레션, 이런 거 비주얼라이즈 를할때 그런 게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럼 투명도를, 이거를 제가 여기서 0.5로 해볼게요. 자, 0.5로 한 다음에, 자죠 자, 세이브 시키면은, 이건 자, 제가 지울게요. 클리어 하고, 자, 이거 카피해가지고, 해가지고 충분히 안될것 같은데 그죠? 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복개 한번 이게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특수밸류 지금 RGB 아 오케이. 지금 이 이케이션은 알파값이 알파값이 안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제 코드 잠깐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 프라이벳한 코드였는데 한번 궁금하기도 해고 해서 한번 보죠. 보면은 레슬링 컬러 컬러 쓰시면 되 이게 다 컬러 펑션이거든요. 여기서 hsv를 하면 은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 펑션을 갖다 임플멘테이션을 하잖아요 이거를 갖다 하잖아요 자잡해거봐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서이걸 해보죠 자, 보면 중에는 자 돌렸나? 만요 이렇게 하고. 어디가 에러냐? 그러면 지금 많다고 H 부분에서도가 다방인데 H 휴셋치션 밸류 아 이거는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휴셋 이 지금 이, 제가 이 레퍼런스 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마 이걸 레퍼해가지고 쓴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디서 갖고 왔지? 아니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RGB 2 얘도 지금 알파 밸류는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지만 내가 이거 걸 갖다 놓은 것 같고 지금 헥스트에도 지금 보면 XY 그러니까 RGB 만지금 컨트롤 했죠. 네. Q Saturation Value, a l p 알파 밸류는 따로 없죠. 이럴, 이럴 때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날때 만들어 놓고 이러거든요. 근데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음, 제 생각에는 이걸 이용한 것 같아요. 보면은 hsv를 rgb를 바꿀 때 Q Saturation Value를 집어넣어 주고 visibility를 집어넣어 주면 이게 결국에는 리턴 값은 어, 지금 R 값 나오고, G, B, 그 다음, 비지빌리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은, 나중에, 너무 예, 또 점점 파고 들어가는 그럴 것 같아서, 어? 끄면 안 되는데, 저 잠시만요. 예, 나중에 하기도 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건는 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한번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 놨을 거야 뭐이 뭐 어떻게 RGB를 그 RGB-A를 q 세츄 u s s i o n Value 값을 컨버트시키냐 네, 그걸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우린 벡터랑 컬러 했어 벌써 우리 한 시간 지났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포인트 오브젝트. <웃음> 자 보시면은 포인트는 사실 여러분 포인트랑 벡터랑 뭐가 다를까요? 에? 뭐가 다를까요? 포인트랑 벡터는? 그냥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3마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내가 3,3,3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 친다면 3,3,에 거기 있는 걸 뭐가. 그런 식으로 전 이해하고 있고 3,3,3의 벡터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3,3,3,0에서부터 시작한 그 힘과 디렉션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그그 그, 그 무언가를 래퍼하고 있는 정보값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벡터를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어떻게 그 레프레젠티션 항의와 따라 다른 거니까. 그리고 포인트의 벡터로 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할 거냐는 거예요. 데이터 스톡션 같겠죠. x, y, z. 하지만 3, 3, 3. 이걸 벡터로 보게 되면 은 이걸 올바른 이해가 이제 0,0에서부터 거기로 향하는 뭔가의 힘, 방향, 뭐 디렉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뭐 마그네티드 뭐 이런 거. 근데 2, 2, 2, 2 3, 3, 3, 의 포인트를 본다면 그냥 거기에 뭐가 위치에 있는 거야. 정보값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그렇게 봐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은 마이 포인트가 여기 아마 마이 벡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보시면은 컬러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한거 방금 전에 한거 그냥 제가 갖고 온거에요 그냥 카트 페이스트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어요 따로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벡터 하나 만들고 컬러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포인트는 벡터랑 컬러라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니까, 러 한마디로 얘가 부모가 되고 자식들이 된 거죠, 얘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콘스트럭션 똑같이 해주고, 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스턴스 툴도 따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다 뭐야? 인스턴스, 가이 이 클래스에 따라가는 펑션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포인트 해가지고 0,0,0, 3,4,5 만들면 얘가 P0, P1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한번 콘솔로 한번 찍어 보죠. 콘솔로 찍어보면은 화면에 찍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오브젝트가 나오죠. 근데 얘가 컬러도 갖고 있고 컬러 RGB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벡터도 갖고 있어요. 벡터 벡터도 0,0,0 0, 0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한거냐면은 기존 했던 작업들을 모듈라이즈 시키고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와서 다시 좀 재활용을 하는거예요 각각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를만든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는 인스턴스 펑션이기 때문에, 스태틱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to distance, to를 하는데, 다른 오브젝트를 넣어야 돼. 요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임플멘트 해놨어요. 이거 라이노, 라이노 파이썬이랑 라이노 C샵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기억이 맞는다면. C샵은 아마 이, 앞에가 대문자가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7.07의 distanc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밑단에서 제가 굉장히 정말 필요한매스메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한 윗단에서는 얘네들 지금 조합하는 과정으로 지금 내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새 컬러로 바꿨어요. 새 컬러로 바꾸니까 당연히 지금 어, 지금 둘다 기본적인 컬러는 컬러값이 몇이야? 디폴트가 그죠? 그냥 그림만 255죠. 올라가 볼까요? 그림만 255야. 그렇죠 255, 255, 255. R, G, B, A 다 들어갔고. 잠시만요. 왜 그림만 255지? 아, 여기서 아예, 여기서 그이 클래스를 처음 만들 때,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포인트 클래스가 컬러란 벡터를 갖고 있는데, 포인트 클래스가 컬러를 만들 때 아예 제가 그린 컬러만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5 뜨는 거죠. 그린 컬러만.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했죠? 새 컬러라는 하나의 와퍼를 만들어 놨어. 결국 얘가 뭐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RGB로 받아가지고, 디스의 컬러의 R. 디스의 컬러의 R. 그렇게, 그렇게 드릴 다운해서 들어간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당연히 이렇게 뒤집혀 나오겠죠. 예, 이거는 지금 RGB잖아요. 그러면은 R은 뭐야?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그린은 없어요. 블루가 가장 높은 색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해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습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네. 이게, 이해잘 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그, 하이라키를, 이거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수, 수체계를 알아야지 더샘뺏으고곧을만 덧셈, 덧셈, 하잖아요. 수성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못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테이션도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지 그때 비로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친구들 포인트 했죠. 포인트. 또 같은 자 라인. 자 라인 같은 경우 를 이렇게 보면 자 동일하죠. 포인트.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그 뭐야 그 기어 아이콘 클릭하면 되면 제가 그 전했던 에 코드 펜 자체를 레퍼런스를 걸어버렸어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 보니까 걸어서 여기서 내가 이제 포인트를 갖고 온 거야. 네? 그다음에 별거 없어요. 라인이니까 두 개의 포인트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함수 하나 만들었죠. 그냥 get mid point라고. mid 네. point 어떻게 구해요 네? 그것도 뭐 어렵지 않죠. 되게 친해져야 돼. 벡터 칼큘레이션 진짜로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이게 그냥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친해져야 되고. 제가 파이썬 그, 라이노 파이썬 부분을 포인트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좀 설명해 드렸을까. 그 부분 한번 꼭 보고 오세요. 어차피 얻는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니까. 그때 제가 막 사인, 코사인, 혹은 막 이렇게 그 포인트 나누고 막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아마 해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미디 포인트도 결국에는 두개 더, 더, 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그죠? 그냥. 근데 우리가 이 펑션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포인트 해주고, 이게 그임플레멘테이션 해준 거고, 그래서 포인트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인을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라인은, 어? 라인은 두 개의 펑션을 갖고 있고, 아, 두 개가 아니라, 그게 미드포인트랑 펑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포인트는 아까 뭐 어떻게 돼 있었죠? 컬러 있었고, 아, 이거 너무 싫다. 이걸로 봐야겠 아 이거를 끌게요. 이자 이거 보면은 라인을 열어 보면은 라인은 두 개의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컬러 있고 벡터 있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스트럭처가 만들어졌죠. 이미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예.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거 투제이슨을 하잖아요. 바로 그냥 데이터로 뽑아줘요. 투제이슨, 투제이슨이 아니라 제이슨 스트링 파일. 그다음 에딴 쪽으로 팔선을 갖고 와가지고 제이슨에서 팔선하게 되면 오브젝트 다시 만들어져요. 예. 신기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그퓨리 오브 컴피테이션 이제 그런 것들 원 라인으로 매직으로, 매직으로 다다 끝내 버리고. 네, 어쨌든 계속 지금 미드포인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미드포인트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0.1 뭐이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좀 이상하다. 한번 확인해 보죠 뭐 한번 해 볼까요, 제가? 뭐 3. 3. 3해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알고리즘이 제대로 도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자, 1.5, 1.5, 1.8. 예측할 수 있죠? 그냥 모는 종이 그려봐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3, 3. 그죠? 그 다음에 바로면 1.5 나오겠죠. 질문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그냥 하이라키를 잡는 거예요. 데이터 스톡처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세퍼렛 시키는 거예요. 문제점들, 페라미터들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인스턴, 인스턴션을 만들어 갖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 라인. 이 상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리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 이건 사실 좋은 인플리멘테이션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 값을 줘야겠죠. 내가 수정한 걸로 알았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임플리멘트이션 되는지 보죠. 이건 이제 복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용하는 걸 보고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측을 해보죠. 추측을 해보죠. 자, 폴리라인 해가지고 만들었어. 어, 인풋값 필요 없네. 혹은 옵셔널이거나. 아까는 지금 이즈, 이즈 오픈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를 만약에 내가 폴스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폴리곤으로도 쓸수 있겠죠. 렌더 할때 이게 폴스면 다른 엑스큐션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PL 해가지고 여기다가 add, add, add Add 해서 넣었죠. 예. 네, 각각의 애드는 뭐야? 뭘필요로 해? 포인트 필요하죠. 로 그래서 포인트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뉴 w 키워드 쓰고.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아까 뭐였죠? 이런 이런 인포메이션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넣어 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얘를 투 스트링 하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네 개의 길이를 갖고 있어. 그리고 길이가 전체 길이가 이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뜯어 보면은 투 스트링 하게 되면은 아, 요렇게 나오고 이 애드라는 거를 보면은 결국엔 이제 푸시죠. 푸시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스트에서 푸시해서 넣었으니까 파이썬에서는 append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푸시했으면 오직 푸시로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푸시, 푸시, 푸쉬, 푸쉬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없이코드를돌겠죠 이렇게 돌아죠 왜냐하면 푸시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리스트에서 많이 쓰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믹을 해도 되고 흉내내도 되고. 그다음에 얘도 TTS의 PTS의 푸시에서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너무 지금 아름답게 잘돼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저는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코딩을 하거든요. 코딩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감을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아, 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제 뭐랄까요. 되게 안정적인 그런 상황들. 딱 코드를 보면 딱그 아름다움이 딱 느껴지잖아요. <웃음>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향생각 나고 이럴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에 확 몰입해서 들어가면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얘네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에러가 나잖아요? 제실수예요 무조건. 찾아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좋죠. 자, 여기서 이제 겟 랭스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마이너스 원을 해가지고, 루프를 돌렸어요. 자, 여러분 제손 볼게요. 자. 손을 보면 은 포인트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하나 둘셋네 개니까 루프가 하나 둘세 번만 돌겠죠. 왜 마지막까지 안 가니까. 이 마이너스 원 때문에. 근데 뭐한 거냐면 얘에서 얘까지 거리 지고 더해. 얘에서 얘까지 거리 지고 더해. 얘에서 얘까지 거리 지고 더해. 그 다음에 마지막 갈 필요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들 다썸한 거예요. 다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토탈 디스턴스가 나오겠죠. 맞죠? 네.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없다. 그냥 더하기 빼기 한 거다. 근데 다만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특별히 왜 지오메트리 부분을 얘기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그려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형태가 있잖아요. 사람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무조건 지오메트리에요. 무조건. 예, 네. 무조건 지오메트리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형태로든가. 그게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비디오에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오메트리예요 지오메트리. 이런 안경들. 라인, 포인트, 커브 이걸로 다 이걸 이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오메트리 근데 이 지오메트리가 결국에는 라스터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이 스크린에 비춰지는 거에요.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해보면 이제 픽셀로 돼서 이제 환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것을 필터링 아웃 하는 게 이제 컨볼루션을그 로컬 피처 뽑아내는 것들. 이게 고이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장인론원처럼 이게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그런 게몇번 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사고가 확장되고 이렇게 이제 온 케이스인데 얘도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하는 것들을 엑스 시킨 거예요. 포인트를 엑스락 시킨 거고, 라인 개체로 엑스락 시킨 거고, 그다음에 에어리얼 엑스락 시킨 거고, 커브도 결국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뭐 말이 계속 나오는데 넘어갈게요. 자 폴리곤은 숙제입니다. <웃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제 두두 두두 두두 다만들었으니까 한번 이제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매스 매리 오브젝트 만들었어요. 어떤 뭔가를 추상하고 간략화시켜서 뭔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얘네들이 하이어라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 맥스, 뭐 라이노, 마야. 이제 클릭 클릭하고 할 때마다 그 클릭하면 그때 패러 프로퍼티 뛰잖아요. 어떤 액션 주잖아요.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함수를 주고 드면 어떻게 돈, 돈, 던지고 뭘로 보내고 그래서 어디를 트윅을 하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대충 그려 주시죠. 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 이번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포인트 클래스. 클릭을 해 보면은 이번에는 뭐에 포커스 할 거냐면은 그음 우리가 그전에 만든 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그니까 하나의 어떤 쉐이블 갖고 있는 모델링을 한 거라고 한다면, 알고리즘 갖고 있는 모델링을 한 거라고 한다면, 어, 잠시만요. 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시각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시각 작업, 무슨 말이냐면은 화면에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었으면 보 보여,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전화 계속 우리 콘솔로 찍었잖아요 화면에다가 그쵸? 그래서 그 지금 뭐랑 한 거냐면은 일단은 캔버스 펜드 시키고 화면 달고 그 다음에 듀아 포인트라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 제가 따로 갖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 내가 네. <웃음> 그래서 얘는 뭘 갖고 있냐면 포인트를 갖고 있겠죠 우리는 알고 있어 포인트는 뭘로 이루어졌다 컬러랑 이제, 벡터도 이루졌겠죠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에이전트도 집어넣을 수 있고, 리니어리 o 션도 집어넣고, 거기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그, 그, 디자인 스타일러지를 다 수학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렌더라는 펑션을 임플멘테이션 했죠. 여기서 이제, to draw, draw point라는 걸로 이제, 여기, 이걸 불렀고. 자, 해서 지금 얘를 제가 엑스큐션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같아 아니, 그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냥 XYZ 넣고 하면은 그릴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우린 지금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다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특정 복잡도를 다루기 위해서 복잡, 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플렉스 그니까, 러 컴플렉스를, 그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니까, 말이 잘안 나오니까. 저희 서 항상 그래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라. 간단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라. 이얘기 하는데, 특정 복잡도를 다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복잡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복잡도가 더 복잡한 걸 다루기 위한 복잡도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필요한 어떤 그, 이제, 생태계당 이런 게 필요하다. 지오메트리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했죠? 인캡슐레이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 캔버스 포인트에, 여기에 레디스도 있고요. P로 들어서, 컬러, RGB, A. 다 우리는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코드 보셨죠? 이런 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알고리즘 있을 때마다, 없을 때마다 만들고, 트윅하고, 여러 가지 레벨을 다 만들어 놓고, 생태계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 다제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얘네들은요, 밥도 안 먹고, 월급 인상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전기만 넣어주면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해요. 약간 좀 멍청해서 그렇지, 멍청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지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초당, 초당 몇조번에 계산을 하는 애들이죠. 엄청 빠르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봤자, 일초에 아마 세 번, 4 번씩 이렇게 하거나, 고개, 고개 닿는데,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 그런 애들인 거죠. 그걸 구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무자분도 계시고, 뭐 여기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친다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젝터 들어왔어. 경험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일을 분배하고 끝날 때쯤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체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명백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컴퓨테이션 디자인 메서드러지들이 우리를 그런 것들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사실 이거는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 4차 산업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이 없는 상태에서, 4차 산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아이 o n t t h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그냥, 그거에 대한, 그냥, 네, 그거지. 저는, 랭귀지 그러니까 자체가 아예 다, 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서 콘솔 찍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 펑션 하려면 끝인 거예요. 자, 캔버스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My Point 그 다음에 렌더 해가지고 캔버스 컨텍스트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려주는 거예요 끝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게 그 우리가 디자인을 해 놓은 거죠 자이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밑에 걸딱 찍으면 은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이건 뭐한 거냐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루프로 50번 돌렸어 그래서 x 의 X로 보면은 여기가 지로콤마 지로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을 마이너스 150으로 일단 옵셋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70 제가 옵셋 시킨 거예요 70. 그지, 그 대신에 이제 y 값고좀 장난을 쳤죠 y를 사인, 사인 값을 가지고 이제 i만, 아 어, i에다가 아 i는 1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0.9를 내가 준 거예요. 왜냐면 사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값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0.1을 줘볼게. 요 그럼 어떻게 스케일 다운이 되냐? 당연히 그렇죠. x축으로 그죠? Y축이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이 바뀌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떻면 이렇게 e l 게이트 a t e 가된 거죠. X는 동일해요. Y 갖고만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불을 주게 되면은 X축은 동일하죠? 이 f r e q u e 가더 스케일 다운이 된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뭐 컬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인캡슐 a p s u 해가지고 뭔가 디자인, 그러니까 좀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뭐 라이노, 그라스포프에서 그냥 포인트는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한테 좀더 인텔리스전스를 줄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아는 거야.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지키고 어떻게 펑션을 어떻게지키고 얘를 언제 엑스큐션하고, 이 데이터가 뭘트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봅시다. 라인을 보게 되면 라인도 이제 벡터 있죠. 라인. 라인은 라인두 개의 벡터만 갖고 있죠. 저는 포인트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디자인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그래서 라인은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얘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라인이 디, 디파인된 거죠. 그리고 캔버스 어, 어펜드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드로우 시키는 펑션 따로 뜯어놨어요. 저는 지금 제가 뭐한 거냐면은 각각 업무에 맞게 분리해놓은 거예요. 다 분리해놓은 거예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드디어 우리가 그리고 싶은 라인을 그린 거죠. 그래서 캔버스 라인이라는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 를 하나, 클래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벡터 라인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인도 갖고 있고. 다쳤냐 열렸냐? 라인 위스. 왜냐면 얘는 이 클래스가 담당할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드레스야, 드레스, 네, 옷이야, 옷. 메스메리 오브젝트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렌더에 맞춰가지고 우린 지금 캔버스를 쓰니까 지금 라인 위스가 나오고 라인 대시가 나오고 그래서 뭐냐 스톡 컬러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기획 거는 그냥 인플멘테이션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 오브젝트 만들고 푸시해가지고 i 티시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렌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얘를 쭉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이제 지금 첫 번째로 나온, 나온 게, 이제 이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놀랍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get line 해가지고, 뭘한 거냐면은, 각각의 라인들의 루프를 돌면서, x, y, x, y, x, y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아 이걸 특별히 스링 파일을 시켰네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Ctrl+C 눌러서 JSON 린트를 해볼까요? JSON 린트를 Ctrl+D 눌러가지고 벨리데이션 시키면은 오벨리데이가 나오죠. 예, 근데 얘가 라인 브레이크가 안 나타나 네 예, 벨리데이터가 나오죠. 예, 이건 벨리데이션 JSON 파일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스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압축해가지고 딴 쪽에 또 보내고 받아서 또 하고 계속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지오메트리라는 개념에 빌려가지고, 이해가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우리 폴리라인까지 했죠? 네. 폴리라인, 라인, 라인까지 했구나. 난한줄 알았어. <웃음> 폴리라인. 2시간 넘어갈 것 같은 느낌. 아. 자, 폴리라인. 자, 폴리라인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놨고, 오, 어, 이거 한거 같은데, 느낌상? 했나요, 우리?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휴가, 휴가, 오히려 휴가 내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말도 꼬이고, 네, 좋습니다. 네, 에어리어, 폴리곤. 자, 이거는 과제입니다. 네, 과제.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보시고,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스트럭처를, 맞뒀으니까그아 에리어 레지션 에리어 에리어 오케이 예 네. 에리어 예 네. 감사합니다 아예자 네. 캔버스 인플리멘테이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드라고하는거 나왔고 이것도 이제 보일러플레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캔버스 에리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플리멘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과제로 조로 한번 해보시고 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은 매스멜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거기로 보내서 그걸 리프레젠트 시킨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는 오브젝트야 그냥 네. 그하이라키를 갖고 있는 액션과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액션은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이 정보들은 이게 이제 어쨌든 화면에 뭔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려면 무조건 앱스트라이 어떻게 되냐 포인트라는 존재, 라인이라는 존재, 면적이라는 존재로 앱스트라이크가 스트라이크,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야 되니까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입힌 거예요 지금 캔버스쓴 거고 이거를 여러분 라이노 쓴다? 그럼 라이노 지오메트리 써도 되고 웹젤 한다? 웹젤 도 쓰세요 3 j s 다음 시간 배울 거거든요 거기다가 써도 돼요 그리고 뭐 뭐가 있어? 프로세싱하고 싶을때 프로세싱, 프로세싱 API에 갔다가 비주얼라이징 시키세요. 어디든 다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오제이 자, 이거는 약간 뭐어가긴 한데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캔버스 하나 만들었어.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draw 폴리곤 있고 draw 멀티폴리곤이 있어요. 이 포션을 디파인 해 놓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여기다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얘가 어떻게 나오나. 자, 그래서 디벨로퍼 채널 열면 자, 보시면은 오. 2 5 7개의 데이터가 나오죠. 각각의 데이터들은 어피처를 갖고 있고, 지오메트리 갖고 있고, 코디네 어 폴리곤 많이 다 떠내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멀티포 코디네이 시스템을 갖고 있겠죠. latitude, l o n g t d 맞죠? 자 그러면 은 되새길 겸 가볼까요? go, json 보면은 어디있냐 여기 feature collection 있고, features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은 point, line, swing, polygon, multiple point 그 다음에 multiple polygon 해서 쭉 나와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 제가 어떻게 보면 84사해서 그냥 draw하는 펑션이 이펑션인거예요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어, 려운거 없어요. 그냥, 인덱싱 해가지고, 화면에 던지는 거예요. 끝. 그냥 캔버스 AP 해가지고, 그냥 임플리멘티션 해 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루프를 돌았어요. 왜? 255개, 257개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루프를 돌면서, 피처를 콜 하면서, 이게 폴리곤이면예로 그리고, 이게 지오미트리면, 예를 들면, 뭐 멀티플 폴리곤이면 그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 지도를 마케러 프로젝션을 한 거죠. 사실 마케로 프로젝션 아니죠. 그냥, 그냥, 리러리 그린 거죠. 마케로 프로젝션은 이 에어리어가 위로 갈수록 이동게 되죠. 그죠? 우리는 면적을 잃어버리죠. 면적의 퍼시션을 잃어버리죠. 마케로 프로젝션은. 대신 앵글의 퍼시션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보면 될것 같고. 그게 마케로 프로젝션의 특징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되게 프로시저하고, functional 함컴 o 테이션을한 거예요. 그렇죠? 프로시저이쭉 내려오고, 펑션들을 declare 해가지고 얘들 네 이용했잖아요. 을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 JSON도 다한 쭉, 그러니까 다 소비하면서 좀 스마트한 클래스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되게 지네릭하게 다른 제이슨 파일 을 넣어서 이걸 스마트하게 디텍트를 딱 해가지고 요건 요거 저건 저거 렌더링을 딱 바인딩시키면 그렌더링을 딱 걸고 프로지션을딱 바인딩시키면 딱 걸고 하는 그런 스마트한 그런 클래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콘솔이 사실은 제 가장 권장해드리는 콘솔이에요. 이게 원래 FM이고. 얘는 그냥 이프덕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너무 데이터가 많을 경우엔 잘안 나와요. 이게 좀잘안 돼. 그래서 제가 어쨌든 꺼버리고 그냥 쓰거든요, 사실은. 사실 저희가 실제 개발을 할 때, 이, 이, 이 콘솔 창을, 그러니까 디벨로퍼 뭐야, 이름이. 인스펙션 윈도우인가? 볼까요, 같이. 디벨로퍼 툴스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Ctrl-Shift-I가 쇼컷이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자기 링크가 있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얘네들이. 그래서 어떤 그 옵, 옵셋을 더 많이 주거나, 겹치니까 계속 서로 밀어내죠. 막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하죠. 아니면 이제 뭐 개수를 뭐 이렇게 줄여준다던가.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오메트리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나가, 내가, 내가 박스야. 내가 레탱글이야레탱글이면은 주변에 레탱글한테 물어봐요. 너, 너, 너 나랑 겹치나? 겹치나? 겹치네? 어, 겹치네? 그럼 서로 벡터로 확인해. 그죠? 팩터 확인한 다음에 어? 그럼 방향이 나오겠네? 그럼 니그 네, 반대 방향으로 좀만 더 가. 나더 싫어. 나도 이쪽으로 갈게. 딱 갔어. 또 확인해봐. 어? 또 겹치네? 얘를 밀어. 또 밀어. 이런 이터에이션, 이런 디스큐션을 짜 놓고 환경에 맞춰서 엑스큐션 해가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걸 하려고 한, 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오메트리를 디자인 해가지고 계속 어떤 룰들을 입할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파이프랑 연결하고 하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보세요. 가령, 얘네들은 이제 픽스도 공간이야. 얘네들은 계산 티가 돼야 돼. 아무도 못 뚫고 들어가.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이게 인액션 을 할까를 이제 볼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못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디자인 스타일가 있다고 친다면 그걸 계속 업핸드해서 알고리즘을 계속 트위크해 나가는 거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거야. 여러, 여러,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프린세스 메이커인가? 이게 이제 한 명이 있어. 공주가, 여자아이가. 그럼 얘를 키워서 공주도 될수 있고요. 뭐,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수학자도 될수 있고, 선생님도 될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이 라는 거. 그리고 걔들이또 모여. 두세 개의 알고리즘들이 모여. 예를 들면, 뭐, 수학, 알고리 수학자가 된 프린세스랑, 뭐 뭐라 뭐라 뭐랄까요. 뭐, 아, 어, 뭐 천문학자가된 프린세스가 프레, 둘이 합쳐가지고서, 뭐, 우주를 연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튕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옵션이 좋죠. 얘네가 밀어내는 것 동시에 또다시, 또다시 계속 콘트랙트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밀어만 내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직 모션 같은 거 배울 거거든요, 뒷부분에. 이게 리니어 인터프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제손 보세요.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빨라지는 게 있고. 빨리 오다가 천천히, 천천히 하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 이게 다 인터폴레이션 이기나두 포지션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 할 때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너무 많쪽으로면 약간 바이아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밀대 밈과만큼 약간 뭐 멀티플라이 0.12 정도 해 가지고 다시 컨팩트시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서 계속 알고 있으면 픽해 나가는 거죠. 일단 멀티플라이 제가 비디오 만드는것 중에 하나 수학 곱하기에 대한 비디오를 만드는게 있거든요 곱하기는 다 스케일로 보세요 어떤 특정의 이 모든 상관없어요 0.9냐? 어, 그게 어떤 거든 간에 90%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수에다 0.5 곱하면 무조건 0.5 항상 스케일로 생각을 하세요 0.125 하면 어떤 거에 어떤 거에 1.25 이 정도의 분량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 되게 편해요 이런 힘 같은 거 벡터 칼큘레이션 할때 저는 거의 다 곱하기 쓰거든요 그리고 컴퓨테이셔널이 곱하기가 빨라요. 나누기보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곱하기세요. 0.5 곱하고, 뭐, 뭐 2.0 곱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곱하기로 다 상상하거든요. 그게 상상하기도 편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그래프 컨셉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론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스텝들을 좀 생각해봐요. 명확하게 내가. 이게 어떤 스텝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오늘 배운 어떤 그 생태계,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딘 아이가 있으면은, 이 아이가, 예를 대통, 들면 대통령, 대은 그렇다. 뭐, 뭐, 체조선수가 되고 싶어. 그럼 체조선수가 되는 큰 어떤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쪼개. 계속 뚫인 다음에, 엑스큐션 계속 시키면서 트레이닝 시켜 나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트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필라소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번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할때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칸가루. 네? 칸가루도 아마 비슷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보여줬던 제 프로젝트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단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지오메트리는 무조건 포인트야. 무조건 벡터야. 일단은. 두 개의 벡터가 있고, 이 벡터들을, 어, 어떤 특정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1이라고 간주를 할 때, 1. 근데 우리가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게 아, 움직이면서 0.95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딱 디텍트 하는 거야. 어? 우리 릴레이션십이 너무 가까워졌어. 좀 밀어내야 돼서 얘도 조금 가고 얘도 조금 가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또 가까워지고. 이거 스프링 모델이라고 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스프링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되게 쉽게 퉁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걸 이제 인플리멘테이션 하면은 이제, 그리디스, 2D로 이제 인플리멘시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봐보세요. 얘들 계속 그, 그 자기네 그 릴레이션, 릴십들을 지금 메인테인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이 트레이션은. 이 보라색들은 지금 뭔가 데이터가 지금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 계속 지금 옵티마이저가 들어가고 있어요. 안쪽은. 그, 그단 안에서는 지금. 그래서 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이제 그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그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그, 머신러닝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밖그릇 이렇게 그려가지고, 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미분했나, 이러잖아요. 미분값이 크면, 튕겨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너무 작은러닝레이 너무 작으면, 이게 올 때까지, 옵티마이즈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도 보면은, 얼마큼 뱀핑을 할 거냐. 이렇게 끌어 당겼을 때, 지금 보세요. 되게, 약간, 이렇게 진흙처럼 이렇게 끌어 당겨지죠. 아니면 되게 일라스틱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스프링 모델로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또 뭐가 있지? 이것도 이제 뭐, 좀더 이제 얘는 컨트랙트가 많이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인 것 같아요. 자, 스프링 모델로 가능하다. 보면 되고, 요건 이제 3차 트럭스로 이제, 임플멘테이션 한 거고, 이제 3JS로 제가 임플멘테이션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자 데이터들 릴레이션십들을 갖고 있고, 그 릴레이션십이 지금은 코스트 펑션이 뭐냐면, 그 디스턴스를 프리자브 하라는 게 코스트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코스트 펑션을 집어넣으면, 다른 메저 시스템을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비헤비어를 지정해 놓으면, 이제 그렇게도 트기를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사고를 계속 확장하세요. 이거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시스템. 제가 계속 이게, 지금, 결국, 쉐입은요, 여러분들, 쉐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들 연결해서 모든 쉐입을 다 만들거든요. 커넥티비티. 그러면 커넥티비티가 결국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토폴로지예요 토폴로지. 토폴로지. 제가 토폴로지 설명해 드렸죠. 그, 축구공이랑 지구랑 같고, 머그컵이랑 도넛이랑 같은 그 토폴로지거든요. 그래프가 토폴로지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요. 특히 네트워크 아나시스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임플리멘테이션 해놓은 건데 이것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쪽에 커넥티비티가 생기고 동시에 특정 거리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노드들은 지금 제가 마우스에 어택션을 시켜 걸어놨죠. 제가 옵티마이저를 그래서 클릭하면은 멀리, 멀리 가까이서 클릭하면 확 순간 밀어내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거리를 확보해야 되니까. 또 너무 멀리 클릭하면 이제 끌어 당기겠죠. 예.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가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씀하지만 보이는 것만 보지마세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그 멘탈 스트럭처, 생각하는 사고 방식들, 어떻게 데이터를 다룰 거냐, 지오메트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지오메트리 비주얼라이저이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애니메이션을 확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노란색 나오죠.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도 지금 컨디션, 컨디션이 밑하지 못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때문에 지금 컴퓨테이션이 들어간 거야.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 온톨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넥티비티를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컴퓨테이션을 엑스큐션할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리치드 바디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 게임 같은 거, 엔진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얘는 지금 제 포인트에 이제 어택트가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라비티가 없는 거야. 얘는 그라비티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 잡아 서 끌어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뭐번가 던질 수도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밸류가 들어가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어떤 밸류가 들어갔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치원해서 디자인, 임플리멘이션할수 있을까? 단순하게 무슨 뭐, 천 같은 거 매달아서 그 형태를 뭐형상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이런 1차원적인 거 말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지금 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룰들은 지금 마우스가 가잖아요. 그럼 밀어내요. 왜 밀어낼까요? 어떤 웨이시 들어갔을까요? 밀어냈을 때이 포지션이 바뀌고 얘네들이 다른 애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컴플렉스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하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눈에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고 과연 우리가 이런 릴레이션십과 이런 어떤 에코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 디자인이 되어지게끔 만든다던가 아니면 계속 데이터를 트래킹을 할수 있고 오히려 어떤 디자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떤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지, 아, 있지 않을까 내 디자인 경험과 이런 능력, 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에코시스템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떻게 트랜스레이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그라비티가 들어간 적은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끼리 서로 인텍션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이거젠 트는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과연 라이브러리 쓰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구현해 가지고 할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 뭐또 그라비티라는 오브젝터 따로 붙었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포인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벡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영향을 주겠죠. 특정 영향을 줄때 어떤 리니어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한 어떤 피팅된 커브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데이터에 드리븐된 어떤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뭐 그렇죠. 뭐 그래서퍼 이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뭐 어트랙터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하이어라키 명령 체계. 나는 명령을 받는 애야. 나는 프로퍼티만 갖고 있어. 얘는 어떤는 데이터만 위기해 어떤은 비해변만 관장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할수 있냐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 컴퓨테이션 디자인 도 컴퓨테이션 디자인한 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타 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j s JS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가볍고 되게 좋은 라이브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뭐, 그, 도큐멘테이션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도큐멘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든 매스메틱오브젝트다 저런 것들 갖다 걸어갖고 쓸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게 이제 뭐 이런 것들. 클릭, 클릭하면 오브젝트들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들어가면 되고. 뭐 그냥 게임, 2D 게임 만들 때 피직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단순한 게임이죠. 게임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우이야 그냥 이 공은 어떤 그 바운드리 컨디션을 밑 하면은 자기가 는 벡터 방향에 이제 반대로 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얘는 저 고정된 얘네들과 부딪혔을 때 얘는 하나는 없애지고 하나는 또 생기고. 그렇죠. 그데 만약에 어, 지금 이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이 벡터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얘네들 순서대로 어떻게 없애고,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떤 생태나 어떤 그 명령체계로 얘네들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만약 빈 모델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면 이게 어떤 특정 사이트, 아니면 이게 뭐 도시의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뭐, 쇼티스 파스라든지, 쇼티스트 파스도 단순히 쇼티스트 파스가 거리로만 코스트 펑션을 주게 되면 짧은 분리만 찾아내는데 거기에 다른 밸류들을 주어져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식으로 컴퓨테이션 파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데이터에서 나왔다고 친다면 그게 또 이제 뭘 설명하는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좀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그냥 레인포스먼트 러닝 써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게 공간 하나 하나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우리 공간을, 건축 공간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냥 지금 완전히 제가 아예 안 만들고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니다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도형을 빼고 돌리고 하는 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해서 두 개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프로젝트고 이것도 결국에는 에이전트 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드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진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새 같은 거 날르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아시는 분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드린 건데, 가령 이렇게 이제, 여기에, 여기가 이제 피난 통로야. 피난 통로인데, 야들이 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 얼 언만큼 빨리, 그러니까, 이바퀴에이션 할수 있냐. 뭐, 그런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이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냥, 임플멘이션한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 여러분 찾아 찾보면 자료가 넘쳐날 거예요. 각자 다른 룰들이 있고 내가 얘네들을 탄생시킨 이후부터는 자기네 룰에 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이겠죠. 서클은 응. 그냥 편하게 제가 보기 쉽게 그냥 인플러멘테이션 해놓은 거고 그래서 얘네 같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트랙 대대 어떤 그 각각의 노드들이 어떤 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딱 반응했을 때 움직였을 때 부딪혔을 때. 뭘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서 계속, 뭐랄까요. 이제 시스템 만드는 게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드 에이전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 말씀드렸죠. 결국 데이터 지오메트리 프로블럼이라고 이게 텐서플로우.js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뭐 마일리지 관련돼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세뭐 가지인가 네 가지 그 매트릭스, 그 그러니까 디멘션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피팅 커브 찾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에이전트가 자기가 비해비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찍어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피팅 라인들을 그려가지고 아트레이닝 어, 실시간으로 시키면서 어떤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리니얼 그러니까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리얼타임으로 각각 에이전트들이 각지고서 계속 디자인하면서 계속 튀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각각의 그 노드들이,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들. 하나는 뭐, linear, degree가 2, 3, 4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밸리에이션 하고, 프리딕션 하고, 거기서 또 다시 맞추가면서 어떤 에이즈 뭐가 가장 더 좋냐. 이런 것들 동시에 여러 개로 트레이닝 시켜서 다시 또 모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딥러닝 네트워크 디자인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자세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이긴 하지만. 그중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갖고 오고, 생성하고, 계속 트윅하고, 옵티마이즈 시키고, 또 데이터를, 또 리, 리그레션을 그린다는 걸 결국 트튜닝을 그러니까 시키는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화면에 뭔가 그리고, 보여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컴퓨테이션 디자인 안에 그 스텝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다루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제가 바라보는, 제가 바라보는 데이터 디자인이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은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겠죠. 자, 일단 좀다듣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한국말을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우리 제가 일하는 건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냥, 예. 봤을 때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서클이 나오죠. 그래서 0.98 probability, 거의 1에, 1에 가깝죠. 그, 그 probability, p 가 이렇게 이제 prediction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각형 그려볼까요? 어, 트라이곤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하트 하나 그려 볼게요. 하트. 하트 이렇게. 하트. 네, 뭐 레탱글. 레탱글 자, 그다음에 제가 어로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어, 서클 잡혔네. 싱글로 어해 가지고 이프로베티가 되셔야. 엄청 99% 정도가 나왔네요. 이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뒷단에서 계속 데이터가 돌아요. 애들디는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 제가 한번 이이트레인된이 이 머신을 제가 한번 약 올려 볼게요 자 어, 삼각형 그려 볼게요 차이분 나왔죠 또 그려 볼게요 야커브를 <웃음>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하고 싶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각형을 인식을 할때 그리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짧게,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을 때랑, 천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속도를 주고 했을 때, 이 디멘전이 달라져요, 데이터의 디멘전. 이해되시나요?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 트레인하고 하려면, 결국 얘네들 노멀라이즈 시켜야 되거든요, 데이터 노멀라이즈라고 0에서 1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디멘전을, 제가 500개 썼어요, 디멘전. 500개 디멘전을 갖다 트레인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인을 시키거나, 아까 우리 에이전트를 쓰던 뭘 쓰던 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가장 뭔가 5 0하는게 좋고 어떤 데이터는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피해야 되고 이런 속된 말로 초기라는게 있거든요. 인투이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지오메트리 쓰고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키워나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어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링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쫙 열어보죠. 쭉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파, 벡터를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자바, 라인을 자바스크립트, 폴리 라인을 자바스크립트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2016년도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여서 사실 뭐 이걸 보고 따라하세요,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기는좀 그런데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는좀 낫지 않을까 해서 파이썬은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했구나. 아, 아 여기 보면 셀프 들어가 있죠? 그리고 i n 들어가 있고, 언더바 두개 들어가 고 이런 신텍스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얘는 뭐야 얘는 C샵 같네요 JS인데 자바스크립트 뭐, 자바스크립트 벡터 임플멘테이션이고 보면은 뭐 벡터, 에드, 디바이드, 멀티플라이, 랭스, 노멀라이즈뭐 이런 것들 이제 Distance, Distance2.product 뭐 이런 것들 이쭉 되어있고 쭉 보세요. 여기 뭐 이제 이건 C샵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워낙 많이 있으니까 Github 같은데 가시면은 제거 보고 하셔도 되고 하시다가 혹시 제가 틀리게 인플리테이션한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 키셔도 돼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네. 네, 그러면은, 어, 복습하시고, 아, 어, 좀, 이제 어떻게 보막 코드를, 코딩을 시작을 했는데, 막 클래스를 이야기하고, 막 인터넷을 이야기하고, 폭죽 다은소리예요인디펜던스때문다고 어쨌든, 그래서 좀 다소 버거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시, 우리가 도움, 도움답게 하잖아요. 멀리뛰게 할 때. 시야를 넓히 보면서 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앞을 보고 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어, 앞으로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 얘기하, 하거든요 야 너희들의 경쟁자는 너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10년 어린 친구들이 다 10년 어린 막 어렸을 때부터 코딩 다 하고 영어 다 가르치고 막 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으로 막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터치 디바이스가 익숙하고 인터넷 서치가 익숙하고 그죠 코딩도 하고 요즘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도뭐 신노니 갈핀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애들이 결국에는 5년 뒤 10년 뒤 힐리에 들어와서 내 목을 조르는 거거든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요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공이 내 앞으로 올거 아니에요 딱 잡아가지고 드리블해서 딱 슛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좀더 시야를 넓게 잡고 그냥 그쵸. 뭐, 레밍즈처럼 이렇게 지들이 막 따라서 다 따라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론 그것도 해야죠. 왜? 감을 잡아야 되니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넓게 보고, 너무 멀리, 보, 멀리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클래스가 뭐고 오브젝트가 뭐고 이걸 하이라키를 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제 채널을 보시고, 비디오를 보시고, 여기까지 와서 라이브를 듣는,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한테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정는 믿고 있거든요. 그 신뢰를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제일 가장 베스트 제가 제 커리어 파스를 지금까지 쌓아오면서 아, 이, 이 정도는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할수 있고 이 부분은 정말 후배들한테 주고 싶다. 우리 동료들과 나누고 싶다. 선배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꽉꽉 쌓아주고 짜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못따라도 뭐 좋다. 비디오에 올라가 있다. 미디움 저기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비디오 여러분들 질문 받아서 드리고 하는 거 있으니까 어, 편하게 농텀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어, 지오메트리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라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볼게요. 안녕. 안녕. 네 안녕. 수고했어요. 제가 이거 거, 그 어, 아, 뭐야. 그 압축된 아, 다운로드 되면은 바로 유튜브 바로 올려드릴게요. 안녕. 바이. 바이바이.